내 일은 또잘 안돼. 돈도 안 벌리고 자리도 못 잡았는데 갔다 와. 사람들 다나 잊어.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채팅이 안 보여! 채팅이 그냥 안 보여! 미리 군대 체험한 거라고? 나 군대 안갈 거야. 가기 싫어. 싫랑 병역 거부 난 찬성? 병역 거부는 아니고 음 그냥... 도, 도피... <웃음> 결국 가셔야 한다는... 근데 내가 지금 스물 세살인데 스물 한여덟까지 어떻게 잘 준비해서 미루면 어, 그때쯤에는 뭐 지구가 멸망한다든지 뭐 여러가지 사유로 군대를 안 가지 않을까? 이런 망상에 좀 빠져있어요 도피 바언나면 바로 오킹님한테 영도 쏴질 듯? 음 오킹 형이랑 사석에서도 군대 얘기 엄청 많이 해 오킹 형이랑 술 먹으면서 일단은 빠질 수 없는 주제 영도아 너는 군대 언제 갈 거냐? 아일단개 계획 없습니다 형님... 저는... 일단은 내년까지 보긴 할것 같은데 어 28쯤에 가지 않을까 뭐 그냥 이제 가지 말란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어, 나였으면 니날이때 네 갔다 이 새끼야 그럼 이제 내가 막 설득을 하지 아형 그래도 지금 뭐저 리플 나오기도 하고 이제 막 조금 잘 되는데 지금 갔다 오면 초기화된다 그래도 난 너였으면 갔다 갔다 와도 25? 그때부터 시작해도 된다 근데 나 이제 또 설득을 하지. 아 형, 근데 전 지금 닉네임도 영둥이고 약간 영한 캐릭터로 좀 밀고 나간. 그래도 난 너였으면 갔다 온다. 갔다 와도 영하다. <웃음> 왜냐면 오킨 형이 방송을 스물 일곱인가 여섯인가 그때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대기업이 돼 있으니까 어 그냥 맞는 말인 거 같은 거야. 영둥님 스물아홉에 가면 선님들도잘 대우해줘야 너무 형이라서. 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아싸리 잘 되고 늦게 가던지 근데 이제 제일 안 좋은 루트는 이거지. 내가 미루고 미루는데. 내 일은 또잘안돼 돈도 안 벌리고 자리도 못 잡았는데 갔다와 사람들 다나 잊어 아워킹이 형! 지금 워킹이형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채팅이 안 보여! 채팅이 그냥 안 보여! 야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씨 워킹이 형! 아 감사합니다 야, 잠깐만 나 채팅 좀 채팅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아 어, 오키 형의 채팅 조차 못 보고 있다고 지금 잘 생겼다고요 아 지금 이거 오키 형이 시킨 거 같은데 아영둥이 방송 가면 다잘 생겼다고 채팅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잘 생긴 버전 오키이냐고요 <웃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 팔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뭐야 긴말 하나 드렸습니다 확인 좀요 긴말아 오케이 오케이 괴물 팔로 감사합니다 네 괴물님 팔로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기속말 어떻게 봐, 잠깐만. 기속말좀 해줘. 기속말 어떻게 보지? 메시지 이거? 도널리그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저 연말정사 아, 엄청 잘 듣고 있어요. 아니, 병민형 방송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입니다. 월클 맛보기. 월클 맛보기? 아니 진짜로? 와, 대박이다. GMI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작업실이랑 본가에서 따로 살고 있는데 작업실에는 이제 뭐 옷이 없어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작업실에서 한 3일 지내 가지고 팬티를 이틀 동안 못 갈아입었습니다. <웃음> 속삭이는 거 좋아해요. 제 속은 속은 제 속삭이는뎅 밤새 속삭여 드릴까요? 아, 이거 아니었어? 이거 좀선 넘었나? 백명 <웃음> 나갔다고? 영동 님 실시간으로 광대 승천 중. 어, 나 근데 진짜 진짜 승천할 것 같아. 진짜 여기 지나는 기분 알아요, 여러분? 진짜 이진나 이거 옛날에 모델링 할때한 100컷 동안 웃고 있으라 했거든. GJSAS. 계속 웃고 있으세요. 착각 착각 착각 해서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광대 지났거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후원도 감사가 빨라지고 감사합니다. 여기가 더 좋을지도. 아, 에이. 더 좋을지도. 아예 아예 말도 안 되지. 어. 오늘 필 제대로 어, 난 근데 진짜 좋았어. 어, 캠 어, 해상도 맞췄습니다. 이제 그림 후원 됐어, 이제. 어, 쏘라는 말은 아니고 어음 됐다고 이제 나는 사실 그런 건좀 그래 그 약간 돈에 그거 뭐야 유도 유도 좀 그래 유도부도 아니고 야안 쏘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안 아, 괜찮지 괜찮지 괜찮지 <웃음> 아래는 박스가 쓰러졌는데 거기는 키보드가 같이 쓰러져서 괜찮아 괜찮아 어안 보여? 아 내가 내려가서 안 보인다고?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괜찮 괜찮.. 화면 이상하다고? 왜? 아니지 괜찮지 안 보인다고? 아니야 잘 보이잖아 됐어 됐어 소리가 들려? 아 안.. 아 된다 소리만 들린다고? 엥? 아이 놀리지마선 3분아 그래 보이네 키보드가 넘어져가지고 키보드가 빠바바받 다 눌렸거든 혹시 나뭐닛슬드먼 님이랑 오킹치도스 합방 때 그분이라니 많이 놀랐어요. 아, 맞아요. 그분 맞습니다. 그 사람이고요. 그때는 이제 또 머리도 달랐어. 그때 당시에 머리 묶고 갈색 브릿지였어. 그래서 그때 느낌을 좀 내보자면 머리 묶고 그리고 여기 잔머리가 이렇게 있었어. 요런 요런 느낌. 이제 보여? 이제 그때 그 느낌 나? 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실에 있다 보니까 샤워를 바로 앞에 헬스장에서 해요 항상. 그래서 거기가 이제 샤워실이 목욕탕으로 돼 있거든 여기는. 그래서 이제 목욕탕 가가지고 이제 막오거 이제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오면은 이제 아저씨들이 막 그래. 어몇맨 처음에 만든 여잔 줄 알았어 뒷모습 보고. 근데 앞모습 보니까. 야이씨 남자네. 에 남자네. 하는 이런 사황들이좀 많이 있죠. 음음 음. 에이? 아 에이 진짜로 진짜로? <웃음> 안 보여서 우연한 걸. 아니야 아니야. 뒤에서도 잘하면 보일 수아 아니 <웃음> 나 그럼 걱정돼. 맨날 목욕탕 가서 샤워하는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날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음 그거에 그 실체 이그 걱정 안 하셔도 될 듯요.